안녕하세요 드림에이징 닥터 임영빈입니다 우한폐렴을 대항하기 꼭 필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뉴스 속보와 여러 유튜브 영상들에서 우한폐렴에 대한 공포심만 키우고 있고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꼭 필요한 이한 가지를 빼먹어서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 싶어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우한폐렴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한폐렴은 지난 2003년 SARS와 2014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같은 바이러스 패밀리라는 것이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원래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런 감기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바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력인데요 우리는 이런 면역력이라는 군대가 언제나 건강하고 잘 훈련되어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면역력이 1년 내내 좋으면 겨울철에는 왜 감기가 걸리겠어요? 우리 면역력이 겨울철에 좋지 않은 이유는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햇빛을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 비타민 D 수치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처럼 북반구에 위치한 독일 사람들의 1년 중 비타민 D 수치 중에 겨울인 1월에서 3월쯤이 비타민 D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 감기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더잘 걸리는 것이죠 에이 비타민 D가 없을 땐 바이러스 감염률이 증가 된다는 건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수많은 면역세포와 협력하여 이런 면역세포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막강한 군대로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두꺼운 껍데기는 카타리 사이렌이라는 미사일로 파괴가 가능한데요. 바로 이걸 비타민 D가 생성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염병학적으로 볼때 비타민 D가 가장 적은 지역들을 보시면 1등, 2등은 바로 중동 지역과 중국입니다. 딱 2014년 메르스와 2003년 사스의 본고장이 왜이 지역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12월에 변종된 바이러스가 비타민 D가 낮고 면역력이 낮은 우한시 주민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인간들을 감염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한폐렴을 대항하기 꼭 필요한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물론 햇빛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겨울철이라 해가 짧고 피부암도 생기면 안되니 비타민 D를 보조제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5 0 0 0 유닛씩 꼭 복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비타민 D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면역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자라는 주장입니다 독감 바이러스에는 타미플루가 있고 에이즈바이러스에는에이즈약이 있지만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비타민 D로 면역력을 키워 대항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약이 출시되기 전까진 지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입니다 물론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잘 씻고 코나 입 만지지 말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되도록이면 아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는 피하는 것이 기본인 거 아시죠? 우한폐렴과 같은 전세계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일수록 단합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공유하셔서 우한폐렴 예방운동에 참여하세요. 그럼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